오더러운 생활 <목소리> 벌레가 많네. oh <laughs> 뭐가 졌어 지즈 <웃음> 방을 갖고 왔어. 지즈 철방을. 오늘 굴러가는데? 굴러가는데? <웃음> 아니, 어 <뺏어. 웃음> 오, 간다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아니, 가자. 할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막. 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이 爱床呀爱床呀爱床呀爱床呀 어이치 어지럽게 해보 어이치 어지럽게 해보 어이이이 이걸 하릇이 없네. 티이 n y o n t 코로나 <웃음> 화두가 <웃음> <웃음>